사실 오늘 대 짝꿍도 출근해야 되는 날이라서 제가 애를 봐야 되지만 긴급하게 저희 어머님 좀 투입해 가지고 선거원도 어,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회의원이고 대 짝꿍은 변호사입니다 근데도 아이 키우기가 이게 힘들어서 결국은 나이 드신 어머님을 저희 집근처로불싸오게 하고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저보다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어떻게 아이를 마 놓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칠 생각을 안 하면서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걱정하는 천만합니다.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되어야만 정말 우리 이 나라가 사람답게 살수 있고 지속가능한 그런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말을 했지만 정말 팔고도 붙이고 깊숙이 그 문제에 천착해서 내가 해보겠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의 후보 박영선 일대일 맞춤 돌봄을 통해서 적어도 서울시에서만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게 하겠다 라고 나섰습니다. 우리 그럼 박영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제가 정말 아이 낳고 키워보기 전까지는 이 문제의 심각함을 제대로 몰랐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나 이제라도 이런 문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. 말만 번지를한게 아니라 이런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재하 후보, 박영선 후보 제발 여러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